안녕하세요. 이비오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강하게 만듭니다. 도와주세요.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 오른쪽 상단을 터치하면 점 3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자막 버튼이 있습니다. 자막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그 상황, 어, 조용히 봐야 되는데, 시끄럽게 봐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옥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옥퍼 세 번째 시간. 제가 옥퍼팅을 하는데 세 번째 시간은 옥퍼 연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필드에 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그런 걸 이제 좀 풍자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퍼트 실전 연습법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필드에 가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퍼팅 연습 정도는 하고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챙겨서 가서 뭐 연습장까지는 못 가도 거기서 막몸 푸느라고 뭐첫 홀에 뭐 일파만파, 올파 뭐 이런 거 하는데 뭐이 합니다. 그런데 그 퍼팅 연습은 이제 그린이 있으면 한두번 이제 굴려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딱 퍼팅 연습 하러딱 가면요, 전부 어디에 모여 있냐면 홀 근처 또는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홀 대용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모여서 막 연습을 하고들.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날 내 퍼팅에 대한 컨디션을 정확히 알아야 그날의 퍼팅을 지배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보면요. 가서 그냥 한뭐 3m, 3m 대충 서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안 붙으면 안 붙었는가 보다, 붙었으면 붙었는가 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코스에 진짜 나가면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내 스트록을 못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무조건 그린에 올라가면 실제 라운드 그린 말고 연습 그린에 올라가면 대체로 뭐 그렇게 좀 특이, 특이한 골프장 아니면 스피드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3 0 c m 나5 0 c m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평지를 찾아서 이 상태에서 뭐아래서 위로 라든지 아웃스피니든지 인스피니지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쳐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쳤을 때 공을 맞고 튀어 나가는 이 벌어지는 정도가 20c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려 버리면 이거는 퍼팅이 아니에요. 이건 퍼팅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뭐어힘 자랑하는 거지. 힘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자랑이에요. 여기에서 요 정도가 됐을 때 아래서 위로 하든 뭘 하든 붙여서 딱 맞고 10cm, 20cm 미만 20cm 미만으로 붙는 스피드를 찾아야 해요. 거의 직선화된 평지에서 치고 쭉 가서, 어, 경사 있네. 가운데 경사 있네, 진짜. 자, 그럼 우측으로 쳐야 되겠네. 그래서 가서 툭 쳐서, 이렇게 붙는. 가장 좋은 건뭐쪽 붙는 게 좋지. 무슨 옛날 당구할 때뭐 쪽인가 짝인가 뭐 찍인가 해가지고딱 붙어 있는 뭐 그런 걸 하는데, 자, 다시 20cm 래서 딱요 정도 붙여서 요 정도 이제 거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거 되네? 그러면 조금 더 거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거리를 넓혀요. 그러면 쭉 가서, 또 해서 맞췄는데, 이거 여기서 딱 끝에 휘었다. 맞췄는데, 그것도 20cm에서 딱 벌어지고, 또, 요 정도에서, 이건뭐 산, 산 넘고 물 건너 받아 건너야 되겠네요. 이렇게 있으면 딱 가서 쳤더니, 딱 가서,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20cm 그 이내에 딱 맞는 거리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 한 2, 3m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공이 안 맞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공이 늘 50cm 또는 1m 이내에 붙는 거리를 유지를 할수 있게 돼요. 공치기를 하게 되면. 일명 지금 연습이 공치기 연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은 직선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직선거리를 찾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어, 이게 지금 이건 제가 좀 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 자, 20m, 20m는 뭐 제가 지금 거의 눈으로 보면 좀 될까?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공치기 연습으로 딱 했어요. 딱 쳐서 보냈더니 또 라인 태운다고 오른쪽으로 쳤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어, 거리는 대충 맞았다. 거리는 맞았는데 이렇게 막 우측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1미터 이상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건 사정권이 아닌 거예요. 20미터는 그날은 공격적으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쳐서 어떻게든 그냥 그 근처에다가 붙여 놓는 게 일단 급선무인 거지. 이걸 갖다가 막 넣고 뭐 어떻게 했다고 행복할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공치기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사정권이 뭐, 5m 에서 10m 이내에 딱 걸리거든요? 그 이내에 들어갈 때는 공격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공격적으로. 넣으려고 치는 거죠. 하지만 그 거리보다 멀어질 때는 악착같이 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악착같이 붙이는 방법이 뭐냐?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코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직선거리에서 거리 맞추는 것까지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곡선을 찾는 거예요. 곡선을 찾아서 똑같이, 여기가 아까 경사가 좀 있었죠. 그러면 짧은 거리에서부터 내가 이제 라인을, 직선을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을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봐야 되고 약간 우측을 봐서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 지금 제가 공한개 정도 오른쪽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쪽을 많이 밟으니까 아무래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또, 또 멀리 가, 여기서는 제가 공을 약간 오른쪽을 본다고 쳐야 휘어서 이 공이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멀리 가서 또 약간 오른쪽 보고 또해서 공을 쭉 돌려서 또 붙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훅 라인과 슬라이스 라인을 좀 찾아보면 이것도 시간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쭉쭉 쭉쭉 굴려 봐서 그 느낌을 찾은 상태에서 퍼팅을 들어가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퍼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권장하는 건 뭐냐면 훅 라인 일때는 아웃스핀 그러니까 훅 먹이겠다고 밖으로 치는 훅 퍼팅. 가령 여기서 보여 드리면 이쪽이 좋을까요? 여기좀 느린데. 이렇게 된훅 라인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훅 라인을 같이 한번 태워보고 슬라이스 라인이면 인스핀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태워서 내가 어느 쪽이 오늘 더 강세인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어떻게든 훅 라인을 남기려고 한다거나 슬라이스 라인을 남기려고 핀 공략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림만 올라가면 그냥 왔다죠 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공치기 공치기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공치기 그리고 공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겁이 없어져 겁이 없어져요 왜 아니 이것도 이 조그만한 것도 맞출 수 있는데 홀 보면 공이 이만해 보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홀이 공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그 공만 맞추면 되겠구나 해서 딱 쳐서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공치기 진짜 무서운 연습법이니까 그 코스에 나갔을 때꼭 홀이 어디 있는지 홀 찾아다니지 말고 홀 찾아 산말리또 홀도 이상하게 경사에다 꽂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실제로 평지가 어디인지 평지를 찾아서 여러분의 공치기 스트레이트 라인 딱 잡아내고 그 다음에 훅 라인 잡아내고 슬라이스 라인 잡아내는 그런 체계적인 여러분만의 연습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퍼팅 잘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거예요 아셨죠 뭐 퍼팅을 끌고 간다면 뭐 10개, 20개도 할수 있지만, 그건 이 옥스윙 기본 편에서 터치 나지 않고, 이 옥스윙 50편이 끝나고 나면 이 번외로 생각나는 대로 막 던져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9강까지 끝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0강, 어, 옥스윙에서 옥버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남겨놓고, 그다음에 옥스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지금까지 열심히 오셨습니다. 저도. 이 50강을 끝내고 나면 정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그 랜덤으로 랜덤 플레이를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진짜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오니까 기대하시고 이 50강 먼저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딱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오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옥맙습니다